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벌써 2022년도도 6월 첫째 주주간주였니다 아, 아니, 예. 않았나요? 뭐 이틀은 <웃음> 좀 남았습니다만 예. 주차를 주 나누기 뭐해서 예. 그래도 이제 한 주간에 많이 있는 달을 해서 6월 예. 첫째 주가 됐습니다. 예. 달을 열면. 네.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네네. 그렇죠?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자, 지난주는 미국 주식 시장이 아주 훈풍이 부었고요 네,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될 건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크게 오른 반등이 네네.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네네. 실망시킬지. 자, 이런 고민들 또 걱정들 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네네. 오늘의 핫 이야기는 갈림길로 잡아봤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 네네. 이제 경제가 화두 핵심 단어로 예, 오르고 예, 예. 있는데요. 자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어떤 또 갈림길에 놓일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고 지금부터 네. 6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네. 코스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많이 빠졌죠. 음... 그런데 지난 주에 이제 1 2 4가 아니라 예. 1.24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웃음> 어, 보합이죠, 보합. 보압. 아주 미미하다 그죠. 네, 네. 0.04%가 하락했으니까 예. 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지난주는 예. 미국 주식은 다 올랐고 그렇죠. 한국은 뭐 미미하나마 빠졌다 됐다 <웃음> 예,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예. 여기서 얘기한 게 에 다우지수상으로는 예. 8주 연속, 예. S&P500하고 나스닥지수는 7주 연속 예.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사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미국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이제 반영을 못했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빠질 거 오를 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예. 어,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음. 했죠. 그게 그렇죠. PER하고 예. PBR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2020년 3월 코로나가 예. 막하면서 주가 예. 폭락할 때. 와, 유사하다. 음. 뭐, 요런 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빠질 만큼 빠졌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밸리에이션으로 이제 분담은 예. 그렇다는 뜻이 자,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주간 키워드는 핵심은 경제인데, 그죠? 네네.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아,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음. 경제 지표가 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부각이 잘안 되는 경향이 예. 사실은 많은데, 어, 이제 주식시장이 좀 하락 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가 꺾이다 보니까 예. 이제 상대적인 영향력이 좀 커진 부분이 음. 하나가 있고 경제지표가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 정도까지는 기업 실적이 예, 화두가 됐었었는데 예. 기업 실적들의 발표도 어느 정도 음. 이제 끝나가고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경제지표가 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아, 다음 주 6월 10일날 10일 날, 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예. 그 인플레이션 상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 6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그 베이지북이 나오거든요. 예. 3일이니까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이다. 그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어 참고로 오늘은 음. 미국이 현충일인제 음. 메모리얼 예, 데이로 쉬는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장이 쓰지가 않는데 이제 베이지북도 그 이전에는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음. 않았었어요. 안 했는데 음. 워낙에 이제 이런 그 혼란스럽다 보니까 음. 베이지북도 이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예. 보는데 여기에서도 베이지북을 통해서 어, 투자자들이 알고 음.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선행성이 있는 물가 지표예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음. 한번 투자자들도 유심히 음.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다음날, 그 다음날 음. 나오는 5일 이제 미국의 그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나오는데 예. 5월 고용보고서가 여기서 뭐어 여러 가지가 다 많지만 시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얼마가 될까? 음, 예. 몇 명이 고용이 됐고 실업률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 왜 그렇죠? 음. 이것 또한.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현재는, 어, 지난달에도, 4월에도 지금 그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이 5.5%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주, 이번에도 5월, 어,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이 5.5로 예측이 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 다른 거보다는 어, 고용보고서상의 핵심은 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또 기업 비용에도 영향을 또 주는 분야이기도 하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음. 이제 인플레이션에 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이익에도 예, 어 영향을 그렇겠네요.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는 음. 그걸 가장 중요시 해야 될것 같고 자, 국내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수출입 이런 등등의 요즘 좀 변곡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은 5월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 건두 예.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매 그월 1일 날, 음. 지난달 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 수익과 수출인데, 음. 에, 지금 그 현재로 보면은 3월, 4월, 어,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였어요. 예. 예. 어 그리고 5월까지 만약에 적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 3개월 연속 적자고, 3개월 연속 적자는 음. 언제 마지막이었었냐면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예. 마지막 적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위기 때에 우리가 느낄 음. 수 있었던 절망감의 대접비으로 음.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예.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음. 있는데 어쨌든 수출입 동향에 있어서 적자는 수출이 안 돼서 적자가 아니라 예. 수출보다도 더 많은 수입, 수입. 음. 어, 특히 이제 에너지 수입이 음. 에,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랐던 예.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음. 어, 여기에 있어서 어 5월에 수출이 동양에서 수출이 현재는 한 10% 이상의 상승이 저 현재 예. 지금 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략 어 4월에 수출 증가율은 어 12.9%였는데 예. 5월 음. 이제 앞으로 발표된 5월 수출입 수출 증가율은 14.5%로 음. 예측이 되고 예측이, 있어요. 예측이 그래서 사보다는 이제 예. 좋아지고 있겠죠. 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수출 증가율이 높을 때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예. 점을 본다면 한 줄기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음. 또 마지막으로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음. 그 6월 중에 예. 다음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중에 중국에 이제 그 트럼프 음. 대통령 때 올려놨던 예. 어, 중국의 관세를 인하할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음. 요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에 이제 중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두는 또 인플레이션이다 예. 보니까 관세를 인하를 함으로써 물가를 잡으려는 어떤 음.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확실시 음. 된다는 얘기 가 있으니까 예. 주식시장에는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음. 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모멘텀 기대 업종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기업 외적인 요소. 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해소 국면으로 지 접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하디쇼입니다. 갈림길 잣지는이후에 아, 예, 예, 예.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어요. 한 대, 예, 예, 그렇죠. 예, 급하게 예, 특히 목금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많이 올랐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급하게 오른 것은 후유증이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직은 여러 가지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제거되지도 않은 상태. 예, 예, 예. 그래서 단순하게 저가 매수로 인한 어 단발마적인 반등이 아닌가 그러면 또더 깊은 하락도 <웃음> 염려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저런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은데 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일단 음.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다면 예. 올해 1월 3일 날 4,818 포인트를 고점으로 음.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는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한 번씩 또 치고 올라갔다가 예. 내려왔다가 치고 음.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네번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네 번은 치고 올라갔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의미 있게 치고 올라갔다는 게한 5% 정도를 예. 잡고 있는데 즉어 내려오는 중에 5% 이상 상승이 음. 네번 있었어요. 예. 5%면 사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렇죠. 거죠? 상당히 어, 큰 폭의 상승이 네번 음. 있었는데. 그런데 꺾였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예. 특히 3월에는, 예. 3월에는 어, 상승이 음. 어느 정도 12%까지 예.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꺾여서 계속 음. 어, 저점을 계속 낮춰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전옥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번 <웃음> 낮췄는데, 어. 자 지난주 목요일 날장 음. 중에 이제 3,810 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미국의 모브 펀드 매니저는 3,400까지도 S&P 500 음. 지수를 예상을 하는데 자기가 3,700 포인트에 기계적으로 예. 매수를 음. 걸어놓은 거를 빼지 않을 거다. 빼지 않을 음. 거라는 얘기를 음. 했죠. 그때가 3,800 포인트 예. 얘기를 해서 100 포인트 남았는데도 예. 어. 본인은 3,400까지 갈 거라 음. 예측하면서도 3,700에 사면은 싸게 사는 거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예. 아또 어쨌든 3,810포인트를 찍고 340포인트가 음. 지난주에 올랐어요, s p 예. 저점 대비. 그러면은, 음. 어, 전반적으로 이제 주중 전체로 하면 6%가 올랐지만 음. 저점 대비는 s p 500이 9%가 올랐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결국에 있어서는 어, 다섯 번 도전을 해서 음. 과연 어, 상승에 이를 수 있을까 상승으로 턴라운드 예. 해서 우리가 믿어도 될까 음. 하는 건 이제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양치기 소년한테 당하는 것처럼 당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은좀 어, 믿고 맡길 것이냐 음.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쓴건 맞죠. 자, 사전 어기 다시 우리가 홍수환의 신화가 <웃음> 생각이 나는데 그죠 네. 이제 봐야 되는데 어, 시티그룹이 예. 그배어맥 베어마켓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음. 총 8, 18개의 지표를 가지고 자, 이것은 나름대로 유명한 지표죠 그죠? 그렇죠 예예. 예, 예. 시티그룹에서 이제 하는 지표인데 체크리스트 지표 18개. 예, 예. 그래서 이제 18개를 하는데 그 18개가 대충 보면은 뭐 채권시장과 관련된, 음. 관련된 것, 투자심리와 관련된 것, 기업재무와 관련된 것, 수익성, 예. 대차대지표, 펀드자금 동향, 음. 신용스프레이트, m&a 활동 굉장히 광범위한 예. 지표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이제, 그,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음, 음. 시티그룹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18개 지표 중에 음. 17.5개가 거의 예. 대부분이 빨간 불이 나왔 나왔기 음. 때문에 심하게 빠졌었다 진짜 그렇 18개에서 17.5개 뭐 전부가 다라는 거였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2007년 사우프라임 위기 때는 18개 중에 13개가 13개. 빨간 불이었다 네, 충분히 그럴만했다 그럴만했다 그렇죠? 음. 그런데 한번 좀 냉정히 보자 2020년 코로나가 막 발발했던 3월에 음. 봤더니 5.5개 뿐이 안, 안, 안, 그때는 뭐 구조적인 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거였으니까, 그죠? 지나가고 보니까 일시적이었지만, 예.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했다 이거 큰일 났다. 야, 또다시 서브프라임 <웃음> 위기처럼, 이게 예.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음. 우리 이제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 하는데, 저 지표상은 음. 5.5개 뿐이 안 나왔다, 안 나온 것이 결국은 두달 후에 예.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시티그룹이 현재는 현재는 음. 6개다. 음. 지금 어깨에서 2020년 코로나 때 5.5개였잖아요. 음. 지금 6개다. 저 그러면 보이자 상승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네요. 그러고 그렇죠. <웃음> 더군다나 중요한 건 질도 개선되고 있다. 예. 왜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8.5개가 예. 빨간불이었는데 예. 지금은 여섯 개다. 음. 그 여섯 개를 대충 보니까 음. 아, 어떤 거냐면은 국채금리. 예. 어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는 예. 뭐 우리가 알는시피안 아, 좋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낙관론, 음. 음. 자기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뭐 이런 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 악화될 음.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금 간음해 볼수 있는 것 여섯 개예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유추해 볼때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갈림길에 서서 음. 사전5기에서 일어설 것이냐 또다시 주저앉을 것이냐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시티그룹은 강력하게 음. 터라운드 할수 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예.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만, 예, 예. 음, 시티그룹의 이야기 주장은 거저 주장이 아니라, 예, 예, 예. 전통적으로 유명한 배우마켓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18개 가지고, 18개인데, 예, 예. 또 지난해 말 기준 8.5개에서 2.5개가 감소된 상황이다. 네, 네, 그러면 네.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올랐으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음. <웃음> 예 아니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턴아웃 된 건지 선호가 예. 오는 건지 우리가 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결국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그 FRB, FRB의 금리 정책이나 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 예. 6월, 7월 두번 예. 0.5씩 오리고, 이제 8월 쉬고 9월에 0.25 음. 뭐 이런 얘기가 했는데, 지난주에 그럼 왜 우리가 로, 로드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졌느냐 할 때,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음. 하는 것이 소매 그룹들의 그 그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음. 안 좋게 나오면서 지지한주 폭락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대형 유통주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티그룹의 저기 지표를 믿을 것이냐 음. 아니면 사전 오기를 하면서 어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것에 연속성 상이냐 할때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남은 기업들의 음. 실적을 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왜? 어닝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나 이런 거보다는 어닝이 지금 중요한데, 어닝과 관련돼서 가이던스, 음.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워딩을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피모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음. 좀 늘어났어요, 엔드.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음.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두배가 많답니다. 예. 이 얘기는 뭐겠어요? 어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번 돈을 이익이 많이 음. 가지고 있는데 왜 사겠어요? 예. 싸다는 거죠. 예. 그 기업의 지금 주가가 싸질만큼 싸졌다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투자행위를 해서 벌어들이는 본, 보, 것보다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음. 건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워렌버핏에서 해소 얘기가 그겁니다 예. 워렌버핏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음. 어, 자사지 매입을 언제 하냐면은 적정, 햇소에 음, 의해 적정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예. 떨어졌을 때늘 그런 일을 해왔던 예.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니다요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서비스 차원이기도 예. 하지만 돈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음, 예. 굉장히 그렇죠. 잘 쓰고 예.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음, 음. 그런데 지금 자사지 매입이 크게 지금 늘어난 것을 본다면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닌지 음.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하는 음. 것을 제 p 피모거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지금 지난주에 올랐다고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그저 약조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희망의 나라로 음. 갈 것이냐 예.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 바닥 수준에서 음. 지금 흥분해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예. 걸로 파악하고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자, 오늘 6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은 갈림길이라는 하디슈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았고요. 음, 가이던스 얘기했는데 기업들의 2분기 가이던스는 대체로 안 좋은 걸로 많이 이미 그렇죠, 다 그렇죠. 나왔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단기적인 경제 침체 기업에 대한 실적 아까 단기적인 이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주가에다 네네. 반영된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이 경제라고 보면 이제 장기적인 경제 침체 이것에 대한 조금 이제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것이 아마 고용 지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시장을 지금까지 전누려고 왔던 인플레이션 CPI 뭐 그런 등등이 다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전 5기 또어 베어 마켓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예, 18세, 예, 예. 정말 사후적인 해석인지 네, 사전적인 해석인지 네, 네. 그것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참고하면서 예 투자자분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갈림길 결국은 투자는 투자자분들이 판단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도 그 판단에 조금 더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네, 감사합